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K7 p i 엔진오일 교환입니다. 시동을 끄고 수분 후 엔진오일 레벨을 확인합니다. 오일 상태 및 레벨 모두 양호하네요. 특이사항은 없습니다. 에어클리너를 교체합니다. 현대기아만큼 에어클리너 교체 용이성이 뛰어난 메이커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에어를 이용한 잔유제거를 위해 전용 어댑터를 장착 후마스킹는 꼼꼼히 흠집을 방지하고요. 서비스홀을 따로 만들어두면 편리하지 않았을까 싶네요. 기존 엔진오일을 드레인합니다. 오일 필터를 제거해 주고요 신품 필터와 오링에신유를 바른 후 손으로 살살 돌려줍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제거하고요 드레인 플러그 와셔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마찬가지로 손으로 끝까지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제거하고요 클리닝을 진행합니다 K7 프리미어에서 배출된 엔진오일의 모습입니다 준비한 오일은 셸리릭솔트라 0W30입니다. GTL 기유가 베이스 유인 100% 합성유로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신유 주비 끝났으면 시동을 걸어 유온을 올려준 후 시동을 끄고 수분 후 엔진오일 레벨을 확인합니다. 맥스에 세팅되었습니다. 다시 시동을 걸고 작업도유 확인합니다. 깨끗하네요.